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0회 7일절과 제24회 7.8절을 함께 경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7일절과 7.8절을 함께 경축하는 가운데 한국 본부 재단에서도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이대왕님의 집전하는 가운데 이 행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으로 7.1절, 7.8절의 성리를 상속받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일절은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으로 출발하였습니다 1991년 7월 1일 한남동 국제영수원에서 말씀 선지 218권 7쪽에서 37쪽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기도 앞부분만 훈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은 1991년 7월 1일이 옵니다. 1991년은 섬리사적인 전환기에 있어서 맨 마지막 고비의 위치를 차지한 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월에서부터 6월까지의 복잡다단한 환경을 넘어서 1991년의 반을 이미 보내고 새로이 맞는 후반기는 당신의 승리사에 있어서의 정상을 넘어 새로운 소망의 평온으로 향하는 하늘나라의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연결하는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는 기간이 되는 것을 아옵니다 이제 한국 조국 강토를 중심 삼고 남북이 갈라졌던 모든 원안들 동서의 붕기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한도를 남겼던 모든 싸움의 고통들도 다 참부모를 중심하고 해소되고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심어진 모든 전부가 참부모로 말미암아 성리적 수학을 갖춰가지고 공산세계와 자유세계 이북과 나만이 하나 될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을 기하여 모든 선포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리사를 대표했던 모든 것, 하늘이 세워나왔던 모든 조건들을 청산짓고 성리와 해방의 영광의 날을 잡축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 온 것을 알고 각자 스스로가 가정을 수습하고 종족을 수습하여 하늘의 참부모를 그 종족권 내에 모실 수 있게끔 아버지 준비시킨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하지 않고는 그 가정과 그 나라를 연결시킬 수 없는 섭리사의 전체적 뜻을 헤아려 보게 될때 이미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하고 오늘을 중심 삼고 전 세계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종족적 메시아가 되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날도 되었기에 이 시간 여기에 찾아와 참부모를 중심삼은 참사랑의 인연을 따라가지고 더럽혀진 철통을 분별하여 하늘 건속으로 세운 모든 축복가정들과 축복가정 후세를 대표해가지고 참부모 일족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날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금년에는 참부모님 성화 8주기와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환성 축복 성원 성리 3주년 및 기원절 5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정성 드리는 가운데 제30회 7일절과 제24회 7, 8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일절은 본래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1991년 7월 1일 오전 7시를 기하여 한남동 공간에서 한국, 일본, 미국 등 20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참부모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앞으로 7일절을 8대 명절의 하나로 기념한다고 하셨고, 이날을 기하여 전 축복가정들에게 종족정 메시아 신청을 제출하게 하셨고, 두달 뒤엔 9월 1일 모든 축복가정들을 종족정 메시아로 축복해 주시고, 종족복귀를 위해 황고양을 명하셨습니다. 7일절은, 7일절의 원래 명칭인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 시간 하늘 성리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다는 것을 하늘 땅 앞에 선포하신 천주사적인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선지 218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작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 황조권 복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 거기에는 새로운 인간의 이상을 중심 삼은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창조 이상을 중심 삼고 모든 이상적 기준에 완성한 아담회와가 있는 것이요. 이상적 기준에 완성한 부모가 있는 것이요. 완성한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만 있으면 그것을 합하면 종족이 되고 그걸 확대하면 민족이 되고 그걸 확대하면 세계화 시킬 때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런 체제가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 그 다음에는 황족권도 절대 필요하다고요왜 황족이 필요하냐 하면 말이에요. 직계 장손권을 중심 삼고 왕권이 출발, 왕권이 벌어지면 이 형제들이 확대해 가지고 일족이 되는 겁니다. 일족이 확대되면 종족이 되고, 종족이 확대되면 민족이 되고 내려오면서 전부다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 가지고 이것이 인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 황족권이 없었다 이거예요. 왕권도 없으니 황족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 왕권 설정과 더불어 황족권을 설정해 주므로 말미암아 가인 세계의 타락권이 왕권을 인계해 나오던 모든 것을 전수받고 타락권 내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지옥 가던 모든 태폐적인 황족이 성리적 황족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중심 삼고 황족일족이 황족 심정적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 살던 사람들이 종족권 내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중심하고 종족권 내에 살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왕권 설정과 더불어 황족권 설정을 안 하게 되고는 역사시대의 모든 아담으로부터 발전해 나오는 황족이 잘린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 가인권은 황족권에 들어올수 있는 새 시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가인 아벨의 문제가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황족권을 설정해 가지고 이것은 필시, 이것이 최후의 결론이에요. 장작권 복귀, 그 다음에는 부모권 복귀, 그 다음에는 왕권 복귀, 그 다음에는 황족권 복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통일교인들 장작권, 가정권, 왕권, 황족권까지도 갔다 와야 된다고요. 그걸 다포스팩가지고 왕과 같이 모셔가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것이 종족 메시아의 책임이에요. 확실히 해요. 알겠어요? 예, 이름으로 말미암아 물 셀트 터먹게끔 딱 짜여졌기 때문에 여기에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교의 가정들이 이제부터 살아야 할 것은 장작건 복귀해야 돼요 전 세계 인류를 동생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부모권 복귀 사탄 대신 전 세계 인류를 자식으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다음엔 전 세계 종족 복귀한 가정을 복귀한 그 나라를 왕의 자리에서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탄 세계의 특수한 사람들을 중심 삼고 황조권 내에 입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암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재차 입적시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입적시대. 그렇기 때문에 입적시대는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느냐 하면 사탄 세계의 장자권 복귀에 가지고 부모권 복귀에 가지고 왕권 복귀에 가지고 사탄 형제권 사탄 부모권, 사탄 왕권, 사탄 황조권을 이루었던 모든 세계를 대신해서 얼마만큼 구수를 그 많이 확보했느냐 하는 것이 사탄 세계에 갔던 길이 기준을 대신해서 영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탄 세계에 갖추었던 쥐를 대신해서 영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왕권이 있으면 나라를 치리,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왕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왕을 모실 수 있는 황족권 내에 있으면 황족권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권 같으면 부모권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늘나라의 백성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출납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 나라 영계에서는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장작금 복귀 기준에도 들어서질 못해요. 부모권은 어림없다는 겁니다. 윤 박사 예, 윤씨 그냥 놔두면 되겠어? 하나님 대신 심판에 버려야 된다고. 그런 때가 왔다고. 안 들으면 해박보다도 사탄이 지금까지 조부의 힘, 부모의 힘, 형제의 힘을 가지고 아벨을 무자비할 정도로 전부 다 사형시키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탄감해서 복귀할 시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때가 되면 무자비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순간의 세계가 뒤져버질 수 있는 노름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세계가 행한 3배 이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탄이 협조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사탄 세계에서 리버런 문을 남겨놓으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사탄이 베리벨 노름을 다한다는 거예요. 역사시대에 자기의 교교를 중심 삼고 베리벨 짓을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선생님 앞에 이제는 완전히 성복해야 된다고요. 이제 사탄도 협조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옥해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지옥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해방까지 사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탄을 사랑했다는 조건 달아가지 않고 아담해와가 들어갈 때 천사장을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그 귀중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없었다는 이런 기준에서 하늘 땅에 수섭이 가능하지 원수라는 개념이 있어 가지고는 수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려는 마음 이런 전체의 끝날에 처리 방법을 중심 삼고 훈실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내용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제 실체 완성 선언과 더불어 축복완성 선언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7일절이 나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선생님은 장작권 복귀했고 부모권 복귀했고 왕권 복귀했고 황족권 복귀 다 했어요. 선생님은 이것을 자유자재로 선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게 있다고요. 세상 처리 방법은 사탄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처리한 걸 간섭 못한 하나님은 지상처리 방법에서 아담완성 세계에 있어서는 아담이 정권을 참부모 정권을 가지고 치리하게 되어 있지 하나님이 이래나 저래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가정에서 기준 삼아야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 7년 노정이에요. 가정적 7년 노정. 개인적 예수를 중심 삼아가지고 7년 노정이면 전부 다 40대는 세계적 선포해가지고 로마까지 지배했던 그날과 마찬가지로 이 가정 펜성을 중심 삼고 7년 노정이면 세계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 완전히 지금 뭐냐 하면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 황조권 복귀예요. 이것을 중심 삼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가정해서 이걸 기준 삼는다 이외예요. 이 공식이 딱 나왔기 때문에 절대시 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자 7일절 선포 이후 참 부모님께서는 즉시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을 종족적 메시아로 임명하시고 황고양을 명령하시면서 반드시 책임을 완수해야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종족적 메시아들이 자기 종족 복귀의 책임을 해야만이 실체적 천일북이 이땅 위에 실현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처음부터 예정된 메시아의 아들과 딸 축복 가정들이 필연적으로 가야 할 공식적인 노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타락 이후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왕국, 실현을 위해 야곱 가정에서부터 그 상징적 섭리를 해나오심을 알수 있습니다. 야곱이 열두 자녀를 낳고 형상적 노정을 걸었고 모세가 열두 집화를 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으며 예수님이 열두 제자 70문도를 세웠던 것은 다 하나님의 왕국 창건을 염두에 두었던 하나님의 근본적인 섭리 실현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국천근입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과 심정을 상속받은 열두 제자가 예수님의 대신자 대언자가 되어서 70문도를 교육하고 그들이 7여의 나라에 파송해서 지상 천국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신종족 메시아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숙명적인 길임을 명심또명심해야할 맹심,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를 축으로 하여 왕권이 연결되고 나라가 연결되는 거예요. 세계와 나라의 기준을 다 닦아 놓았어요. 이 수직에 서 있어요. 여러분은 동서남북을 중심 삼고 연결시키는 소생의 개인이요 장성의 가정이요 왕성의 종족이에요 이래 가지고 국가적 기준을 중심 삼아야 돼요 1989년 10월 17일 한남동 공간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종족 메이샤의 사명을 실천성리에 함으로써 왕권이 연결되고 나라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7, 8절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마 아버님께서는 77세 되시는 1997년 음력 7월 7일 양력으로는 8월 9일 오전 7시 7분 7초에 구리시 수택동 중앙 수련회에서 전 세계의 국가, 메시아 및 한국, 일본, 미국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19 7천여 명이 참석 가운데 역사적인 천주 부모 천조 안식권을 선포하신 후 이날을 7, 8절이라고 명명하셨고 명절 중에 명절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0년 7월 31일 제10회 7, 8절 기념 행사를 마친 후 8월 초하루 경배식 축도에서 앞으로 동양과 서양이 함께 기념할 수 있게 양력 8월 1일에 기념하라고 지시하셨으며 2007년에는 7, 8절을 7일절로 맹맹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7일절과 7, 8절의 성리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날은 역사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메시아를 위한 기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 해와가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인류는 예의 없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또한 사탄이 장작권과 부모권, 너희는 너의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31절 왕권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었으니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를 갖게 되었고 심지어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이니 라고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때 사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천지를 선점해 나왔던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어져 내려온 원죄를 청산하고 잃어버린 장자권, 부모권, 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셔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맞이 위한 기대를 요약해 설명을 드린다면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 붙게 해야 하는데 믿음의 기대란 하나님도 대하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입장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만이 대할 수 있는 소유권을 결정짓기 위해서 세워진 중심인물이 정해진 수리적 탕감 기간을 거쳐 말씀이나 말씀을 대신한 조건물을 하늘 앞에 뜸맞게 드리고 그 조건물을 하늘이 연락하심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대터 위에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하는데 실체 기대란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당감 조건을 세우는 것으로서 천사장 입장에 세워진 가인적 인물이 아담 입장에 세워진 아벨적 중심인물과 하나 됨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말며마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민족적으로서 일찍이 한민족을 택하시고 승리를 진행해 나오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1905년 얼사조약 이후 1945년도까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사십수 사탄분리와의 민족적 기대를 세워왔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재림 메시아로 오신 참마버림께서 스스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40년 노정을 탄감 복귀에 승리하시고 사탄의 모든 참소권으로부터 벗어나시어 해방 후만 40년이 된 1985년 8월 15일 다음 날인 16일 일성일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실제 기대를 위해서 참 아버님께서는 하늘이 준비해 나오신 아벨건 중심 국가라고 할수 있는 미국에서 뉴욕 메디슨 스케 가든 대회 양키 스타디움 대회 워싱턴 머노먼트 광장 30만 대회 등 3대 대회 승리와 미국 국회 초청 강 연회를 초동해 아벨건 세계에서 승리하신 조건을 세우시고 1990년 4월 참마부님께서는 전직 대통령과 총리 등 39명을 거느리고 가인권 세계의 대표객 입장에 서 있던 공산주의 최고 지도자인 고르바 조프를 만나게 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승리 사에서 역사적인 한 순간이 아닐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의 예서와 야곱의 상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실체적인 장작권 복귀를 확정한 터위의 역사적인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을 7일절을 선포하시고 8대 맹절로서 후세에 긴이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위대한 성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이러한 성리적 기대 위에 드디어 1992년 4월 10일 잠실주 경기장에서 전 인류를 대표한 15만 국민들의 참부모님을 환영하는 가운데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가 열렸고 그해 7월 6일 청주대회에서 참부모님의 재현과 이상적 가정을 제목으로 한 특별 연설을 통해 본인은 재림 주요 구세 주요 참부모로서 그 사명을 다해왔다.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선포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7, 8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재림 메시아 참부모 선포하신 후그 다음 해인 1990 3년 1월 1일 성략시대 원년을 선포하십니다. 재림 메시아가 출연하심으로 말며마 비로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거쳐 성략시대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세계적 천주적 차원의 장작권을 복귀하시어 하나님의 막아들의 입장에 서신 참마 아버님은 참마 어머님을 찾아 세우시고 또 왕권 복귀에 조건을 세우시기 위한 승리로서 3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33가정,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777가정, 1800가정, 6000가정, 6500가정 전 세계적 차원의 장작금 복귀의 조건인 3만상 축복 승리, 참부모금 복귀의 조건인 36만상 축복 승리, 왕권 복귀의 조건인 360만 쌍 축복까지 완성수 12단계를 거쳐 대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리적 기대위에 참아버님께서는 77세 되시던 1997년 음력 7월 7일 오전 7시 7분 7초에 구리시 수택동 중앙수련소에서 전 세계 국가 메시아 및 한국, 일본, 미국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식구들 7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당시 아버님께서는 끌어오는 통안의 격, 격정을 억제하지 못하시고 눈물을, 눈물로 을눈물 기도를 하셨습니다. 눈물의 기도 앞부분을 보시면 오늘 이날은 당신의 아들 문아무개의 나이 77년을 맞이한 날이옵니다. 네. 1977년 7월 7일 7분 7초를 중심 삼고 칠수가 팔을 연결시킬 수 있는 초점을 맞춰 칠팔수를 넘어설 수 있는 안식년과 재출발의 질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시대가 왔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가의 모든 무리들은 이제 하늘의 권위와 하늘의 사정을 전통을 이어받는 가정위에 가정을 중심 삼고 하늘을 모시고 국가를 중심 삼고 세계를 중심 삼고 하늘을 중심삼고 천주를 중심삼고 하늘을 안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자유로 행찰수 있는 안식적 기반이 가정으로부터 하나님과 일체를 이룰 수 있는 아담의 지상천국의 왕권과 천상천국의 왕권이 일시에 수립될 수 있는 한계성을 넘을 때를 허락해 주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성사하였습니다 라고 기도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날을 7,8절이라고도 맹명하셨고 명절 중에 명절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7,8절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부모님께서 영육의 실체권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천주까지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완식권 기반이 세워졌고,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저기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보게 될 때, 오늘 칠팔절을 맞이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 해방과 인류 해방을 위해 가시 발길과 같은 피와 땅과 눈물의 노정을 걸어 성리에 나오신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고난의 노정을 가슴에 새기고, 괴리하고 다짐하는 오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마 아버님께서는 성화 4, 5년 전부터 참혈통을 중심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세우기 위해 후계 체제를 갖추시고 문영진 2대 왕님에게 말씀과 축복을 상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참마 아버님 성화 이후 참 어머니로 세운 한학자 한씨 어머니께서 참 마버님의 뜻을 받들어 참 혈통을 중심한 3대 왕권을 세워드렸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승리의 뜻은 상상을 초월하여 참 마버님 성령 역사로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과 천상에 실현되어 인류는 오늘과 같은 불안과 공포 속에 기질 속에 살아가지 않아도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마 아버님께서 성리적으로 이어나오신 역사적인 성리권을 상속받아 앞으로 7년 심판기간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역사의 길이 길이 빛날 효자 충신 연료가 모두 되시고 사랑받는 왕가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